11월 내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원포인트로 명료하게 10개의 선택지 중에 골라 가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 처음 보여드리는 원포인트 리딩이에요 선택지는 평소보다 두배로 많게 대신 리딩은 좀더 간결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점 참고해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감기가 되게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감기 안 걸리시라고 제가 기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의 11월 달한 장의 카드로 나온 것은 바로 태양 카드네요. 이 태양 카드라는 건요 11월 한달 동안 크게 걱정할 일이 없으며 외부적인 활동에 집중해보라는 카드예요. 우리가 낮과 밤을 떠올려 볼까요? 밤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각자의 일터 혹은 학교로 나아가게 되죠. 이런 것처럼 외부 활동을 크게 늘리시는 것이 1번을 선택한 분들에게 득이 될수 있어요. 나의 이 태양과도 같은 따스한 영향력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좀 나누어주는 것 좀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원래 들어온 운이라는 것은 그 운을 그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작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고 활동적인 운이 나왔을 때는 비록 외부 활동을 크게 즐기지 않는 분이시더라도 나가서 활동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여행 같은 것도 계획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구들의 모임이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과의 연락 같은 것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달 동안은 사람들이 일번 분을 밝고 환하고 그리고 뭔가 같이 있고 싶은 그런 기운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태양이 떠올라 있고 아이가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웃고 있죠 이런 즐거움들을 맛볼 수 있는 달이니 사람들에게 부디 이런 예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요. 어떻게 자신의 끼를 뽐낼 기회 혹은 뭐 그런 재능을 떨칠 곳이 있다면 그런 기회들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예술계통이나 혹은 무대 혹은 어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직업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딱 적합한 운임으로 뭔가 작품활동을 활발히 해보 친다던가 같은 자기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리셔야겠네요. 태양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밖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태양이 환하게 떠오른 날에는 모든 것들을 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 내안의 재능,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11월 한달 운이 술술 잘 풀린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카드로는 바로 교황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교황 카드를 말씀드릴 때 어떨 때는 용서의 카드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번을 뽑으신 분들은 이번 한달 동안 상대방이 좀 잘못하더라도 관대하게 봐줄 수 있, 봐줘야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외부 사람들이 이번 분을 우습게 보지는 않을 테니까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먼저 양보했을 때 사람들에게 꽤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만한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운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교황, 교황의 자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용서를 대신 구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봐주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조금은 생길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일들이 단순히 거기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신경 쓰이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그걸 관대하게 받아주었을 때 주위의 평판이 상당히 올라가게 될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교환은, 교황은 천주교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만큼 높은 지위와 사람들의 존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포용력 있는 태도를 보이면 나도 그런 것처럼 사회적인 지위나 사람들의 인망이 올라간다. 그리고 그것이 후일 도움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었을 때 용서하지 않거나 조금 속 좁게 굴면 지금 11월에 들어온 이 운을 좀 놓칠 수도 있으니 약간은 속상하더라도 지금은 11월 한달 동안은 조금 상대방을 봐주고 받아들여주는 자세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학문적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으신 분들은 교환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꽤 의미가 좋거든요. 그래서 학업에 좀 열중할 수 있겠고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연애운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친구를 좀 용서해줄 일이 생기겠다? 썸남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해해야만 일이 생,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건 이후 관계는 좀더 깊어지게 될 테니까 11월 한달 동안은 그런 점들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원포인트 리딩 3번 카드를 뽑으신 분께는 바로 펜타클의 페이지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의 의미는 3번분이 어느 때보다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3번분에게 어떤 기회가 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소년이 두 손으로 소중하게 벤타크를 바치고 있어요. 이건 소년이 처음으로 갖게 된 기회를 의미하고요. 이 기회를 잡으려면 어느 때보다 좀 성실성이 많이 요구되는 한 달이 되겠고요. 그것이 꼭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의 입장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해도 내가 승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거나 무언가 좀더 공부에 집중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제가 다른 카드에서는 외부 활동에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그리고 신경 쓰이는 점으로써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더더욱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무엇보다 11월 한달 동안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꿈과 연관된 일 그리고 노력해야만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쉴틈 없이 노력해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공부만 하라는 소린가 싶긴 하지만 이건 어떤 가능성의 카드기도 한데요. 사실은 성실하게 노력을 해도 어떤 때는 내가 운이 모자라서 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고 그게 당장 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노력이 그 펜타클, 나의 성취, 커리어, 승진 혹은 합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월 연말이 가까워지는 시점이라 조금은 가깝해 하시겠지만 이럴 때는 친구를 만나거나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일들,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럴 때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바라는 일들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당분간은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노란 배경에 펜타클이 있고 소녀는 무언가 기대하는 표정을 짓고 있죠 지금 이한달 동안의 노력이 결국은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다음 달에 있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어지게할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공부해라, 노력해라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꼭 노력하셔서 이 기회에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의 원포인트 카드로는 펜타클의 여왕이 나왔네요. 이 펜타클의 여왕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현명한 투자의 필요성 그리고 돈을 벌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해요. 펜타클의 여왕은 굉장히 부유하고 인심이 좋은 인물이기도 하죠. 보시면 그녀는 성공적으로 포도밭을 경영해서 아주 아름다운 포도밭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밭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그저 타고난 것이 아니고요 이 포도밭을 경영하고 가꿔왔기 때문이거든요 이처럼 11월 4번 분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내돈 내가 받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4번을 뽑으신 분들에게 어떤 투자의 기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꼼꼼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투자의 적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어떤 계획 없이 내가 그저 솔깃해서 이게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줄것 같은 느낌에 무계획적으로 일을 실행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이 여왕은 굉장히 장사 커리어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굉장히 현명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에 들어갈 때 거기에 따른 위험 계획이나 지출 같은 것들을 꼼꼼히 생각하지 않으면 지 지금 4번 분에게 온 운을 똑바로 다 챙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신경 써주시고요. 만약 아직 어떤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학생분들이시라면 커리어에 대한 의미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내가 어떤 취직을 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기회를 잡고 싶다면 주변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배품으로써좀 기회에 대한 것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재화, 돈 같은 것들을 베푼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사범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혼자만 알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이 알게끔 전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떤 내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왔고 거둘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보이니까 여러모로 생각하셔서 현명한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5번 분이 11월 가장 신경 써야 할것 원카드 리딩으로 스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 5번 분에게 어떤 승리의 시기가 왔다. 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볼수 있어요. 스워드 에이스 카드는요. 어떤 결단력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정직의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11월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다.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끙끙 앓던 문제가 있었으면 그 칼의 손잡이를 내가 잡고 있으며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이거든요. 다만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여태까지 고민해왔던 어떤 문제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한다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스워드 에이스 카드는 단순히 이성적인 어떤 문제만을 가리키는 카드는 아니고요 연애에 있어서도 성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나에게 어떤 정리되지 않은 어떤 관계가 있었다면 그걸 칼처럼 쳐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그 결정이 분명히 5번분의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나오는 카드가 검 10의 카드처럼 나를 오도가도 못하게 하고 혹은 타워 카드처럼 무너져버려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요. 보시면 구름에서 나온 손이 검을 잡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5번 분의 손나기에 결정의 추가 달렸다 5번 분이 결정할 수 있고 다만 그 결정은 언제나 내 마음을 따라야 하며 그 마음은 정직한 마음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정리되지 않아서 골치 아팠던 어떤 관계나 문제가 있다면 11월에 해결이 될수 있는 실마리가 있고 5번 분에게 그럴 의지가 생길 테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결정하려는 순간에 이걸 우물쭈물하면 모처럼 온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으니 내게 어떤 결정의 기회가 왔을 때 결단력 있게 꼭 어떤 방향이든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검 카드는 아주 이성적이고 현명한 카드라서요. 지금 당장은 내 결정이 옳은지 아니면 나쁜지 잘 판가름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골똘하게 생각한 그 결과가 분명 5번 분에게 좋은 쪽이 될 테니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6번 리딩 시작할게요. 11월 6번분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으로 바로 컵 나인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좋네요. 보시면 어떤 남자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죠. 거기다 컵도 잔뜩 있고요. 어느 컵도 쓰러지지 않았고 어느 컵도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6번 분이 11월 한달 동안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컵카드인 것을 볼때 인간관계나 애정의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고요. 이럴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어떤 준비들을 해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으면 관련된 시험에 응모를 한다든지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으면 그곳에 원서를 쓴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는 편이 이런 기회를 잡기에 좋아요. 더구나 이런 좋은 운이 한 달을 대표하는 카드로 나왔을 때는 아주 내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은 이 따로 카드 리딩을 말씀드릴 때 항상 생략하고 말씀드리는 점이 이것은 이 모든 리딩은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의 말에 따라 카드의 조언에 따라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이루려고 할때 이룰 수 있는 성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6번 분에게 나온 컵9 카드의 의미가 아주 좋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 남자가 아주 만족스럽게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6번 분이 원하시는 바 소원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면 11월에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6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7번 리딩 시작할게요. 7번을 뽑으신 분의 원 카드 리딩 시작해 볼게요. 7번 분이 11월 가장 신경 써야 할 카드로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왔네요. 3개의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이것은 어떤 완성이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은 조화와 회복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세계 카드에서 말하는 세계는요. 어떤 고통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완벽하게 조화롭게 된 어떤 낙원을 의미하거든요. 그처럼 11월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곳과 나의 조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이곳에 맞는 사람일까? 그리고 이곳에 내가 좀더 적응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어느 때보다 좋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고 내가 그 사람들이 좀더잘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주는 이런 시도들이 다른 때보다 좀더잘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내가 지금 내 주변 집단 속에 어떤 사람들의 다툼 때문에 좀 골치 아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친구 두 명이 싸웠는데 가운데 거기에 끼어 있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직장에서 여러 파벌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가운데 토끼여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손을 내밀어서 중지할 때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만약에 여태까지 어떤 관계들 내가 잃어버렸던 전 남친, 전 여친 혹은 내가 사이가 멀어졌던 친구들 같은 이런 조금 상처받은 관계들이 있다면 회복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것의 결과에 따라서 좀더 좋게 나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많은 관계들, 내가 잃어버렸던 관계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네요. 어쨌든 이 세계라는 카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카드기도 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기도 해요 여태까지 좀 힘든 일이 많으셨던 분이라면 내가 이번 달에는 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에 좀 골치 아픈 관계들 속에 휘말려 있다면 이 관계들이 나로 인해 좀 풀릴 수 있겠다 이런 짐작까지 해봅니다 그러면 7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8번 리딩 시작할게요 8번을 뽑으신 분들이 11월에 가장 신경 쓸 일로는 바로 이 벤타클 세븐의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의 의미는요 일단 조금 쉽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뭔가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점검해보란 뜻이고 만약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가려고 한다면 11월 한달 동안은 그걸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타로카드에서 불안정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떤 농부가 지금 펜타클을 수확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조금 금,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 조금 빼앗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한달 동안은 어떤 새로운 투자라든지는 조금 망설여 보시는 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특히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일이 있다면 그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애써 키워온 나의 작물들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빌려준 돈이 결국 나중에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전점 끙끙하게 될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카드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태까지 이 8번을 뽑으신 분이 참 많이 수고해왔고 고생해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둘 시기가 됐고 여태까지 참 애써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성과를 딸 때가 됐으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나의 목표와 나의 노력이 과연 일치했는지 그런 것들을 중간 점검해 볼수 있고요. 학업 면에서는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뭔가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 중에 빠뜨린 게 없는지 좀 곰곰이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계약이나 내가 중요한 문서에서 언가 내가 실수를 범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 잘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불안과 위험성의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농부는 일곱 개의 펜타클을 아주 성공적으로 키워농부기 때문에 어떤 불안한 점들만 조심하시면 바라던 수확을 가득 얻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한달 동안은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금전적인 손실에 조금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8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9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9번 분이 11월 한달 동안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왔네요. <웃음> 저도 좋은 카드가 나오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컵10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연애하기 좋은 한 달이고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결혼하기도 참 좋네요. 그리고 아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 채널에는 많이 없으신 것 같긴 하지만... 아이를 맞이하기도 너무 좋은 달이고요. 지금은 보시면 컵 10. 무지개가 떠올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컵이 가득히 있고, 이 카드에 나온 등장인물들은 모두 엄청나게 행복해 보여요. 감정을 다루는 컵카드에서 어쩌면 가장 행복한 모습을 그리는 카드가 바로 이컵10 카드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연애를 시작하셔도 좋고 소개팅이나 내가 어떤 사람과 좋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크리스마스에 아직 함께 보낼 연인이 없는 분이시라면 그 분을 함께 할 만한 사람을 소개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떤 모임에 가든 나에게 어떤 달보다 조금 연애할 수 있는 기회는 클수 있고요 만약 연애 쪽으로 나에게 운이 조금 부족할 때에는 직업적이나 아니면 가족,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컵이 감정에 대한 카드라서 연애 쪽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사실은 이건 우정의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도 별다른 다툼 없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 없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마음속에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고요. 만약 지금 내가 너무 외롭고 누구를 만날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거나 아니면 전화나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걸로 연락이 안 됐던 친구들과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셔도 한층 더 마음의 행복과 안정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카드는 행복한 대인관계의 카드니까요. 연락이 안 됐던 사람이 있다면 이런 달에 연락해보시고 좀더 가까이 지내보시면 더욱더 좋겠네요. 그러면 9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10번 리딩 시작해 볼게요. 10번을 고르신 분이 11월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으로 바로 검의 여왕이 나왔네요. 검의 여왕은 슬픔을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이죠. 어떻게 말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내가 견뎌야 했던 것들이 결국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그것들은 나를 해칠 수 없고 그것들로 인해 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10번을 뽑으신 분들이 무언가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그 일들은 결코 10번분을 파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게 돼줄 거고요. 그것은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서 내가 꼭 상처를 당해야만 해서라기보다는 10번분은 타고난 강인함을 갖고 있고 그런 시련이 있더라도 10번 분을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 10번 분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업무적으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검은 이성적이고 지혜를 가진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 여왕은 아주 현명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장, 회사, 학업적으로 뭔가 해내야 될 것이 있으면 이 카드가 나왔다면 나는 굉장히 잘 해낼 수 있고 그로 인해 임망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애정운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는 게 특히 소개팅 등 지금 솔로이신 분들이 새로운 분들을 만나려고 한다면 조금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도 내가 정한 기준보다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조금 망설이면서 연애를 미루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검의 여왕은 아주 현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연애보다는 학업이나 커리어 쪽에 좀더 집중하시면 좋은 성과를 얻게 될수 있고요. 이 카드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지만 저는 학업이나 커리어 쪽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내 두뇌가 검처럼 뾰족하고 아주 냉철해져서 정말 좋은 결론들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여왕이라는 직위처럼 나의 지위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그런 기회들을 잘 살려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10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